느낌 좋다는 말 하면 안되겠지 <웃음> 아 이건 안되네 아 이건 안되는구나 <웃음> 황금 방패가 약 먹기도 하네요, 얘가. 황금 방패가 얘도 좀 배고픈가봐. 가끔씩 뱉어내지는 않고 그냥 지가 먹네. <웃음> <웃음> 그냥 진행하면은 그냥 진행할 진행하면 레 레날라드 문 앞에 죽는다고 그럼 당신이 죽인 겁니다. 당신이 죽였어.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죽였어. <웃음> 당신이 죽였어. 복검아 너는 밀리케 <웃음> 자존심이야. 아 출혈이 자존심이지. 근데 출혈도 너 부당할 것 같은 너 부당할 것 같은 왜 느낌적인 느낌이 될까? 안 되면 냉기라도 써야지 그러면 축복 잊었냐고요? 아아아 아, 아, 아니거든. <웃음> 아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. 야 설마 설마 모르고 돌아다니겠어요 지금? 아, 막혀있네. 서버 고쳐지면은 닥서 쓰리 할 거냐고요? 그걸 왜 해요? 와. <웃음> 아, 엘든링인데 굳이 그걸 왜 하냐고. 갑자기 든 생각. 보드프리와 마리카가 이혼한 이유가 사실은 마리카가 라다곤으로 변해서 그런 게 아닐까? 보드프리랑 마리카랑 이혼한 이유가? 내 아내가 알고 보니 님나. 어, 이려 좋아. 근데 흉조의 아이의 잠 목을 잡긴 잡는데 나그 망할 지하를 또 내려가야 돼? 같이 가자고. 아, 그더 싫어. <웃음> <웃음> 나랑 정상적인 옷 입고 간다, 간다고 약속하면 내가 갈게 제가 간혹 여러분들을 막 혐오하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예이 고약한 냄새는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혐오할 때가 몇번 있습니다 이게 컨셉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요 내가 여러분도 혐오하는 거맞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뚱이 그 인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오긴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오고 싶진 않았어 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혐오하는 맵 중에서 탑을 달리는 곳인데 여기까지 쫓아온다고? 청자죠? 친입해서라도 오는 겁니까? 여기를? 뭐지?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냄새나 청소하는 것 같다 느낌 아 아깝네 피가 진짜 많긴 하다 그렇게 갈았는데 뭔 잡몹이 보스급이야 피가 미션 성공. 감사합니다 아 맞다 열쇠. 긴급 탈출 총알 같이 뜁시다. 뭐쓴 거냐고요? 모구인 왕조. 아래 퀘스트 하면은 주는 거 있어요. 뚱이야, 약 먹어야지. 이름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셀프스한테 다시 가면 되나? 이거 쩔더라. 야 이거야 임마. 네펠리야 얘가. 마그미! 어, 선하지 못했대요. 사인마저 배신하냐? 올빼미 이 자식. 협력자 사인마저 배신하는구나. Yo, what the? 쟤 뭐야 부르다가 때려 이제? 제왜 저럽니까 진짜? 습격 <웃음> 너무 아파요. 느낌 좋다는 말 하면 안 되겠지? <웃음> 이거는 제가 사과드릴게요. 제가 말을 하,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봐. 변명이라고? 변명 맞는데? 아우 힘들어 <웃음> 와 대박. 퍼포스 보고 있니? 아. n o do it. 아. 아, 아 씨. 아니 이걸 못깼어 아니. 이걸 못깼어 아, 못 쓰네. 순영 기사 쓰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.